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과음하고 산에서 동사하였다면 당뇨병을 불고지하였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법 2010 가학 14573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면서 죽는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망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는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유서나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주의 정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쟁점 망인이 상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 억제작용으로 인한 호흡 억제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주치상태에서 야외에 오래 있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가사 망인의 기왕의 심장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산에서 소주 2병을 마셨고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35%였으며 부검 당시에도 정량 한개 미만의 졸피뎀이 검출되었는데 졸피뎀이 알코올과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중추신경 등의 기능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채 야외의 낮은 기온 및 습기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에게서 심비대및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생전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 가능성이 존재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를 망인의 독자적인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9년 2월 5일경부터 계속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러나 망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당뇨병과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즉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셔 중추신경기능 억제작용에 기한 호흡 억제로 인한 사망 또는 저체온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은 경험직상 명백하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이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